소서 성령님, 사랑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 시작한 올한 해를 은혜로운 해로 꾸미겠다는 다짐을 하며 우리 함께 은총을 청합시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새로운 2020년 경자년은 쥐띠해입니다. 쥐띠해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해서 좋다면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쥐띠는 작은 몸집처럼 귀엽고 애교가 많고 밝고 긍정적인 편이라 대인관계가 좋아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친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만 조금 만 쥐는 귀도 가지뭐 귀엽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가 저는 어려서 그 쥐가 망나니 짓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좋게 안 보였거든요 지금 도그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하여튼 귀엽게 애교 많고 밝고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두루두루 친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신혼의 모습을 표현해 준다고 그냥 제가 해석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가정과 하시는 일에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한 은혜로운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은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신 하느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총을 100% 다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웃 형제자매 소리와 주어지는 환경이나 사건을 통하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님의 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하여 좋은 일을 하고 또덕을 쌓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면 죄를짓고 악습에 빠집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은 천주의 성문말의 대축일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 품 안에 모일 때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온 인류가 어머니 마리 품 안에서 서로 평화롭게 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1968년부터 해마다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프란치즈 교황님께서는 금년 제53차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서 희망의 여정인 평화, 대화와 화해와 생태적 회심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하시면서 대화와 화해를 통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와 착한 뜻을 지닌 세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고하시는 교황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애타게 바라는 평화에 도달하기 위하여 서로 대화하고 또 화해하고 우리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생태적 혜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난 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마지막 교황 3종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탄 때도 오늘도 틀림없이 말씀하시라고 믿는데 근래에 굉장히 평화에 강조가 계십니다. 지난 성과정 대축일 3종 기도를 통해서도 그 전에 며칠 전에 소말대에서 폭군들 이렇게 가진 90명 이상 세상에서 생명을 잃었거든요. 시상 곳곳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부분은 전쟁이고, 우리만 해도 지금 미국과 북한, 중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이고, 같은 강대국 사이에 항상 평화란 나라 가지고 쓰는 방법들은 정말 듣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보복이고, 가장 강력한 힘자라고 정말 평화와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들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장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는 기업으로든 실제로든 전쟁과 분쟁이 남긴 상대를 가고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유교 참상을 기억하고 있고 7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인류 가족의 사명으로 새겨진 형제 애를 파견하는 일종의 형제 사례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을 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전쟁은 타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관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관용이 소유욕과 지배욕을 조장합니다. 전쟁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증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은 파괴로 이끌며 타인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그들을 배척하며 없애버리도록 몰아갑니다. 전쟁은 관계의 외부 패권장의 야망 권력 남용 타인에 대한 두려움 다양성을 장애물로 보는 시각으로부터 죽여지며 부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악하시는 것도 전쟁입니다. 하면서 교황님께서는 정말 전쟁을 막아야, 되고, 막아야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기억과 연대와 형대 기턴 경청을 여전히 평화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잘못된 과거 전쟁의 이런 일들을 꼭 기억은 하고 용서해 주면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 오셨을 적에도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의 지침이 지킴이 되다고 말씀하실 수는 과거에서는 모든 잘못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그런 잘못을 조지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일곱 번만 용서되겠습니까 이렇게 생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 일곱 번까지용서해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런 기억을 하면서도 또 화해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로서로를 듣는 상호경청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끌 수 있고 심지어 원수에게서 형제장의 얼굴 알아보고 할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화해 여정에는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희망하자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북한의 소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하층에서 전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사람들은 전부 전쟁을 좋아하고 바라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는 뭐, 뭐예요?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말 언제든지 다른 사람 안에서도 좋은 뜻이 있고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받아주고 키워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상호 들어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교행경께서는 형제적 친교 안에서 이거는 과연적인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를인격체로 하느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법을 봐야 합니다. 소위 우리 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갑질과 같은 현상들은 평화는 정반대고 우리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무엇하도록 만드는 역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국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결코 그간 말이나 행동에만 국한시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하느님 약속을 보고 그를 소중히 여기합니다. 이런 존중의 길을 선택할 때만 우리는 오복의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희망의 여정으로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도 그렇고 항상 그런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새롭게 로운 노력하거든요. 그래, 이런 일을 만나서 어제까지 모든 지난해를 한 좋은 거 감사드리고 하는 짓 맡겨드리고 또 새롭게 살겠다고 가짐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새로운 이런 형제적 친교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서로 화해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관께서는 생태적 계심을 여전히 평화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거이계시교관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구가 우리 모두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 며칠 전만 해도 지금 뭐예요? 지금 그, 그, 그 미세먼지가 얼만큼이냐 하면서 수치를 알려주거든요 옛날에는 삼한사온이라고 했는데 3일은 좀 춥고 나흘은 좀 따뜻하다고 그랬는데 좀 3일은 그냥 괜찮은 날씨고 4일은 뭐예요? 빛의 물이 뭐 이렇게 가지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얘기하고 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서로 더불어 살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자연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함께 살려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대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 주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회방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인간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주는 존중해 주면 다줄 텐데,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감소시키고 끊어버리는 것을 보살로 나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단계, 우리 모두의 집인 이 지구를 살육해서 생태적인 핵심을 해야 된다고 교황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죠. 를늘어야 되고 그렇죠 또그 모든 걸좀 아껴 쓸수 있어야 되고 또 불편한 걸좀 감내해야 되거든요. 어떤데 보면은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에어컨을 아주 그냥 빵빵하게 틀어놓고서 긴팔 입고 있고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돼야 아주 높게 온를 틀어놓고 반팔 입고 사는 분들이 꽤 돼요. 이게 생태적 해심하고 맞아 맞아요. 쓸데없는 불, 물건 등등해서 정말 우리가 사회 모든 것들을 절약하고 아끼고 조금 불편도 같이 나눠 썼을 적에 우리는 이 지구를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대중심들은 막 썼을 때 무슨 일이 납니다. 비닐 얼마나 편안해요. 세계에서 비닐 생이 가장 많고 저 뭐라 고 그러죠? 그, 그, 그 다른 대륙, 지구 끝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한글이 쓰여진 비닐리 물고기 배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정말 부끄러울 줄 알고 얼만큼 덜속여 되는지 얼만큼 우리가 지구를 아껴야 되는지 나의 삶의 태도에서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질문도 하신 말씀이 당신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평화도의와 함께 함께 함 부활하신 께수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평화입니다. 그렇다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권리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께 함다함예수님께서께화평화시주께면서 먼저 자신의 시대에 못 받고 못받께 돌아가셨다고 우리도 나세를 낮출 때, 나세를 비울 때, 나를 죽일 때비로서 평화의 도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평화의 나름한 메시지를 마지막 끝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모두는 바로 평화의 자음, 자음인 거예요. 정말 그게 전문가 있잖아요. 모두가 평화의 건설자, 평화의 전문가, 언제든지 평화를 살아서 평화를 줄수 있는 그런 평화의 장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0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평화로 여러분들 가는 곳에 평화가 생기고 사회에도 국제 간 모든 관계에서도 좀 평화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는 새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입니다. 이분은 바로 평화의 신분이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기 우리는 바로 평화로운 삶이 될수 있고 평화의 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하느님 저희 강복하시고 저희 도움이 되어주셔서 아멘, 아멘.